너가 뭐 원하던 나들 약한 거 있어? 진짜 겨울 같네요, 그죠? 응, 맞아요. 어제랑 오늘랑 진짜 다르다, 그죠? 제가 추우면 기타줄도 음. 소리가 좀 변해요. 이런. 그럴 때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제가 이렇게 계속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있었는데 자동에서 저게 어떤 사람이 저가등에 기대갖고 계속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그분이 이제 나중에 제가 끝날 때 이제 이제 기타 가방을다 놓고 정리하는 데 그때 자기아잘 들었습니다 하고 뭔가를 건네줬어요 종이를 그려줬던 건데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줄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저를 그려준 거예요. 그걸 받고 되게 아 어, 저도 되게 좋았어요. 음, 좋은 그런 만남의 연결 고리를 버스킹으로 연결하면서 음,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술 먹고 밖에서 소리 지르면은 경찰서 와요, 진짜. <웃음> 내가 거리에서 이렇게 소리 질수 있는 게, 음악하면서 소리 지르면은, 아, 제가 그, 그게 음악인가 보다, 이러는 거니까. <웃음> 소리 지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요즘 사람들은 소리 많이 안 지르는 것 같아요. <웃음> 요즘에는 뭔가 딱히 소리 질릴 일이 없어요. 맞아. 어, 딱히 어, 소리 질릴 일이 없어. 술, 술을 안 마시면, 술 안에는. 막 어릴 때 응. 막 무작정 뛰어서도 재미있을 때가 있잖아요 음. 그러고나서 나중에 돼서 어, 내가 언제 무작정 뛰어본 적이 언제였지? 그냥 뛰어본 적이 언제였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응. 요즘에는 그냥 무슨 의미가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떤 걸 하고자 할때 어떤 나에 대한 뭔가 대가가 있어야 되고 뭔가 이런 게 있으니까 참 뭔가 그냥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왜냐면, 제가 같이 음악했던 친구도, 정말 저보다 열정이 있던 친구 음악에 대해서, 그 친구가 예전에 김강석 대회 같은데도 아주 음. 대상탔던 친구였어요. 음. 라디오에서도, 음. 라디오, 라디오, 응, 응, 라디오에서도 막 초청받아서 라디오도 한번 했던 친구였고, 그런데 어느 순간 나중에 그 친구가 애인도 없는데도, 나중에 음. 나는 결혼할 자금 벌어야겠다, 돈 벌어야겠다 하면서 음. 일을 갑자기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음. 이제 일을 그만둘 수가 없대요, 이제. 왜냐면은, 목통 어서버려요, 이러면서. 그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되죠, 당연히. 그쵸. 아빠의 마음, 아빠의 마음, 멀리 있어도 다 똑같아. 뭔가 저... 점점 더 로키도 그렇고. 로키도 음... 무... 저도 그렇고 모두가 원하는거 그냥 되게 소박한거 같아요 이렇게 큰거 없이 소박하게 음. 하지만 그게 어렵죠 사실 자기가 소박한거를 정말 온전하게 소박할 수 있다는 거죠. 물질적으로 And anytime she goes away, anytime she goes away. 끈거구나. <웃음> 아 이게 제가 예전에 자주 끊었는데 요즘에 안 그러지 커져. 제가 인도에서 이 카포라는 게 있는데, 뭐또 네. 잃어버렸었어 요 인도에서 음. 나무 가지 하나 끊어다가 막안 음. 되고 이랬어. <웃음> I'll take t 재밌는 모습 참 나름의 즐기려고 모금분투하는 악사람의 모습을 잘 찍어서 뭔가 인생 그뭐있어 이런거 인생 뭐있어슬이많 음. 음. 가난 얘기는 내게 무슨 이에요? 절실한 굶주림도 지친 고통마저도 내게 없음. 살아가고 있어요 숨 기도하고 도마